살아계신 하나님, 공허와 혼돈, 흑암에 묶인 상태의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운명대로 살다가 가야하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 나를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나를 누구도 이길 수 없기에 내게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는 장세계 3장 마귀가 생각을 넣어 나를 속이는 전략인 것을 알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내 삶의 절대 법칙이 되어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는 습관 속에 나를 부인하고 성결케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미래의 말씀을 성취시킬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해답을 얻고 호흡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자녀를 치유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재앙을 막는 자로 전도운동을 일으켜 세계를 정복할 후대를 키우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